안녕하세요. 김예은입니다. 또 몸을 이렇게 넓게 써도 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조금 움직여 항상 손질만만한 날이 아닌가요. 앞으로는 지금 안 해도 되나요. <목소리> <목소리> 평소에 레슨 받았을 때 어느 선생님이 가장 좋았어요. 어떤 스타일이에 음... 잘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좋죠. 예은이 레슨을 해주기 위해서 세 명에서 총명을 모셨는데 누구 레슨이 가장 좋아는지 마지막에 선택해 주세요. 네. <웃음> 네 그럼 바로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 나와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예은양 맞죠? 네. 네. 저는 신지석이에요. 오. <웃음> 감사합니다. 예, 예은학생, 선생님, 첫인상 어떠세요? 첫인상? 되게 괜찮으신 분 같습니다. 모차르트 3번이잖아요, 이제 G 메이저인데 이 곡을 할때 예은 양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메이저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밝은 느낌이 났고 그냥 어, 메이저라서 메이저 좋았어요. 밝은 느낌을 좋아고 네. 모차르트 음악이 실제로 태교에도 많이 사용되는 거 알고 있어요? 아니요. 모차르트 음악이 태교에도 많이 사용되고, 모차르트 혹시 영화 봤어요? 아마데우스라고. 아니요. 되게 옛날 영화인데 거기에서 이제 표현되는 모차르트는 되게 밝고. 약간 장난꾸러기. 거기서 <농> 똥 얘기를 되게 많이 좋아했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생각하면서 연주하면 더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음, 이렇게. 팜팜 다라라라라라란다 따라라라라라란다 활을 조금 빨리 쓸수 있을까요? 네. 아 너무 좋았어요. 처음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음을 조금 연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똑같이 실을 해도 다르죠 느낌이. 네. 약간 약간 가벼우면서도 이렇게 엘레강스한 느낌. 네. <웃음> 지금 이, 조, 어, 좋아하는. 음악가 있어요? 음악가요? 이음마어 뭐. 진짜요? 아이돌 많이 좋아해요? 아이돌에서 진짜 <웃음> 몰라서요 아 진짜요? 어, 군대에서 아이돌 많이 좋아했는데 <웃음> 네 아무튼 예뻐 보이고 약간 가면무도회 같은 느낌 짜요 다다다다다 여기도 너무 축진말고 따라라 인좀 해봐 아직 굵어져 끝에서만 살짝 에 너무 잘했어 상트 여기까지 한번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비브라토를 신경 쓰는 건 좋은데 이러면 몸이 굳어있거든요 그래서 숨을 쉴 때도 숨을 어떻게 쉬면 시작할 때 몸이 조금 릴렉스 될까요? 딴딴 저라다다다 이렇게? 네, 코로 아, 코로? 네. 코로 이렇게? <웃음> 어,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선생님 스타일에는 네. 숨을 내쉬는 게 릴렉스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몸에 이제 숨을 약간 이렇게 내뱉어야지 몸이 풀려야지 다른 근육들에 조금 긴장을 덜 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 대신 연체동물같이 이런 건아니고 네. 어느 정도 살짝 긴장감은 가지고 있으면서 소리에 포커스를 가지고 내는 거를 연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르쳐 주고 싶은 건 많은데 그럼 여기 마지막 한 번만 여기 아까 전에 했던 데만 끝내 해도 끝내도 하고 하고 끝내 보고 돼요아 너무 좋아요. 네 지금까지 한 거. 네. 오케이 기대할게요. 화이팅. 코리코래 <목소리> 아, 너무 잘했어. 어, 좋은 연주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요즘 유튜브도 있고, 뭐, CD도 있고. 그런 걸 들어보면, 아, 이 연주자는 여기 부분은 어떻게 연주하는구나. 약간 이런 걸 들으면은, 어, 처음에는 조금 구분이 안될 수도 있는데, 듣다 보면은 좋은 걸 이렇게 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예요. 네. 앞으로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안녕히 네, 가세요. 네, 그럼 두 번째 선생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예니 학생 레슨하게 된 박은서 선생님입니다. 잘 부탁해요. 일단은 <웃음> 처음부터 한번 다시 들어보고 싶은데 에, 그, 저, 처음에 우리 이제 이 곡을 처음 오케스트라가 시작을 하고 이제 협연자가 처음으로 내가 등장한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기 멀리 있는 사람한테 소리를 보낸다고 생각하고 조금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빰! 이렇게 부드럽게 그쵸? 그 다음에 우리 뒤에까지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쵸?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까지 오는 건데 도가 약간 약한 것 같아 그래서 따란 따가 다가다가 따가 다가 이렇게 도로 조금 더 향하는 게 느껴지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친구가 여기서 부드러운 소리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밑으로 잡아 끄는 것처럼 살짝 느려지는 게 있는데 부드러운 소리를 내면서도 느려지지 않게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작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예은 학생이 조금 이렇게 굳어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조금 더 다리도 이렇게 벌리고 조금 더 몸을 이렇게 넓게 써도 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조금 움직여볼까? 아, 그렇죠? 조금 몸이 풀린 상태로 연주를 하면 훨씬 더 연주가 자유롭고 더 좋게 들릴 것 같거든요? 보여주고 싶은 걸다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막더 자연스럽게 움직여도 되고 하고 싶은 걸 한번 조금 더 많이 표현하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은이 보면은 시가 더클것 같아? 레가 더클것 같아? 그래요그렇죠그러면 화를 어떻게 써야 될까? 좀 시를 좀 엄청 조그마 쓰고. 쓰고, 그치? 이만큼만 쓴다고 생각하고 해봐요. 아껴, 아껴!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이렇게 천천히 연습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빨리 할 때도 자동으로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아, 오늘 예은 학생 연주를 들어보니까 열심히 하면 엄청 훌륭한 연주자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기 멋있는 선생님들 또 있으니까 많은 가르침 받아서 더 좋은 연주자가 되시면 좋겠어요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선생님 모셔오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창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노래로 먼저 부르는 거를 한번 듣고 싶은데. 저 시키시면 저 진짜 못친데요. 아 어, 저도 노래 진짜 못해요. <웃음> 따라따라따라다란단 이런 식으로. 따란단 따라따따 <놀따라다라따라다라따라> 조금 더 자신있게. 조금만 더 <놀라> 크게. 딴단 따라따라따라다단 <놀라다라라따라> 단따라따라라라다단 단. 제가 이걸 왜 시켰냐면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호흡이에요. 숨 쉬는 거 아, 네. 우리는 가수가 아니지만 진짜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면은 딴따라 이렇게 안 하지 그쵸 죠얌따 따라 다라다라땀따 따라 다라다라다란라 따라 라 따라 따라 따야이 숨이 되게 중요해요. 라기도악기라고 네. 노래랑 다를 게 아니에요. 노래 하는 거를 우리가 이바이올린이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다를 게 없거든요. 이거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숨을 안 쉬면, 나도 이렇게 그 몸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한 번만 숨을 좀더 과장? 과장되게?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어, 카운트는 좋은데 약간 이게 튀는 게 있거든요 네. 머릿속으로는 따다다다단 혹은 딴딴딴딴 혹은 하나 둘세는데 몸이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음. 지금은 그 카운트를 안 했더니 너무 소리가 죽어버렸어 아 카운트 했는데 아닌 거가요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 튀는 거를 안 하니까 조금 되게 하고 찾는 느낌? 아.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머리랑 예, 이거는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는 거고 이 음악을 되게 즐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 되게 좋은 음악이다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수능 하듯이 네. 시험 보듯이 이게 보여주면 안될것 같아요 수능 하듯이 시험 보듯이 오늘 그러니까 레슨을 하, 하려고 하긴 했는데 결국에 앞에서 너무 다 잘해버려가지고 저는 음. 앞으로 예은 학생이 바이올린을 이제 도와서 하는 거니까 네. 조금 더잘 즐기면서 그리고 연습할 때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연습할 수 있을지 그 태도를 조금 한번. 바로 잡고자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 네. 죄송해요. 예안 가본 분 딱히 없었어요. 근데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어, 꼭 뽑아주세요.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선생님 뒤에 서 계시면 되는데 선생님들 눈 감아주시고 공평하게 다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브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한번 고르겠습니다. 눈 감아주세요. 느낌 되게 잘 잡아주셨어요. 되게 친절하게 답해 주셨어요 스파르타로 되게 잘 시키실 것 같아요. 네, 그기로 들어가요. 안 봐도. 뽑으신 이유가. 그래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일단 담아주셔가지고. 아, 우선 뽑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웃음> 네, 열심히 <웃음> 잘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저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웃음> 중학교 1학년이라 했나요? 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